3월 1일부터 오늘 3월 30일까지 한 달간의 규모 5 이상의 일본 내 강진들을 살펴보면 3월 2일 이즈제도 하치 조지마근해에서 규모 5.1 진원의 깊이는 10km 3월 7일 홋카이도 쿠시로 앞바다에서 규모 5.0 진원의 깊이는 70km 3월 22일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5.4 진원의 깊이는 10km 3월 27일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5.2 진원의 깊이는 60km 3월 28일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6.1 진원의 깊이는 20km 오늘 3월 30일에는 오가사와 라제도의 지치지마에서 규모 5.0 진원의 깊이는 5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오늘 3월 30일까지 총 6번의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으며 6번의 강진들 모두 해저활단층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즈제도가사와 라제도 호카이도 쿠시로 앞바다 이와테현 앞바다 미야기현 앞바다 아우무리현 앞바다 모두 해저활 단층의 폭발로 인한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무려 8번의 연속 지진이 발생한 이시가와현 노토지방의 지진 역시 이시가와현 노토 반도에서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연안 해저활 단층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 전역의 연안 해저의 미지의 활단층이 감춰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지금 3월 1일부터 30일까지 6번의 규모 5 이상의 바다에서의 지진 과 노토지방의 지진들이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시가와 현 노토지진을 일으킨 연안해저의 활단층은 육지의 활단층에 비해 실태 파악이 거의 안 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육지의 활단층은 항공사진 등으로 찾아내기가 쉽지만 해저의 경우는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비견한 예로 한국의 경우에는 육지의 활단층의 경우 경주와 포항 등 지진이 일어났던 한반도 남동부 지역 곳곳에서 지금까지 보다 훨씬 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들이 얼마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최대 규모 6.5에서 실까지의 강진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 단층에서 가까운 곳에는 원전 밀집 지역과 화학산업단지, 울산과 포항, 경주 등 대도시가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육지의 활단층들은 직접 굴착기로 파보니 숨어있던 활단층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저의 경우에는 조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월 1일부터 30일까지 6번 발생한 이즈제도, 후가사와 라제도, 쿠시로 앞바다, 이와태현 앞바다, 미야기현 앞바다, 아우무리현. 앞바다 등의 해저 활단층은 확인이 안 되기에 추가적인 대폭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저 숨죽여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